신라면 먹어볼까 순한 맛, 매운맛 반반 끓여서 치즈, 계란, 참치 마무리로 밥까지 만족감 200포로 먹다 <웃음> 온게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응. 선물이 었네요 뭐 샀어? 아, 안 사지 <웃음> 와, 와 뭐야 우와 뭐야 자, 패키지 이쁘다 뭐 어떻게 여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자기 천재다 뭐야 와와 일단 슬리퍼 이건 뭐냐 수첩? 오! 아이팟 케이스! 아이파... 이거는 오프너! 자석에 어, 붙여서 딱 붙이는 거 이건 뭐냐? 치약! 잘 됐다! 이거 펌프하는 거 필요했는데 넌 그래. 용도가 뭐야? 뭐야 라이트라도 나올 줄 알았더니 진짜 그냥 모형이네 이거 뭐냐? 두꺼 모형처럼 들어가는 자이네 좋아요 끝났나요? 네! 네뭐잘 쓰겠습니다! 이제 라면사러 갔다 올게요! 네! 진라면! 어! 하이때 질렀는데 또 진라면이네 먹자. 와, 순한 맛 맛있다. 진짜 살짝 매콤한 향이 나면서 약간 되게 진한 고깃국물 같은 느낌. 와... 매운맛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. 아, 이 근데 둘다매력 있다. 사실 진라면 매운맛이 옛날에는 그렇게 안 매웠는데 엄청 매콤해졌거든요? 매콤한데 얘가 부담될때는 순한맛을 먹으면 딱 맞습니다 <웃음> <웃음> 나 벌써 다 먹었어. 치즈냄새 장난 아니다, 진짜 와, 진짜 맛있다! 와... 계란찜! 꼭 해드세요! 만족감 대박이야. 야,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.